자, 시대의 하이라이트가 나온다. 부합 하면 해주고, 탁탁, 부합. 자, 길선드가 갑니다. 고인 특집, 촥! 촥! 그닥 얼티미 형을! 야, 길선드가 얼티미 형을 잡았는데? 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댓글 자꾸 달래. 길선더 고인 특집 뭐 기원 21차 뭐 이러면서 하던데, 야이마가뭐할수 있는 게 있겠어? 자,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 게 처음 나왔을 때이마 길선더 뽑으면 막 미친 듯이 점프했거든. 최고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노? 야, 백렙 해줘볼게 와. 아 진짜, 씨. 이게 지금 막, 말썽꾸러기 우리 길선들을 말이야. 근데 우리 애니에서도, 그죠? 애니에서도 길선도 처음 나왔을 때, 와, 정말 예. 급한 대장이구나. <웃음> 개찌밥 자식이더라고, 그지? 자, 어쨌든 백내배줬고요 성물까지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신의 필살 기지 한 칸당, 인내율 치저 치방 4 증가, 가득 차면 20% 추가 증가. 대단하지? 대단하고? 개성이 뭐였더라? 자신의 필살기 카지한 칸당, 자신의 인내율 1 0 증가하고, 가득 차면 50% 추가. 이마피사이꽉 차면 어마무시한 탱커가 되겠는데? 그리야모어보다는 아니겠지만. 감전도 있어! 감전! 가보자, 길선대야. 자, 장비도 생철 각인! 그럼 어떻게 되노? 초급이 64,000! 오, 야, 거마가 제법 하는데? 64,000 나오는데? 자, 그래서 준비된! 아, 잠깐만. 탱을 조금만, 조금만 연구도 해볼게. 잠깐만. 이거 안될것 같은데. 자, 그래서 준비된 바로 그대은 트위고랑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셋다 인간이야. 인간 덱이다. 근력 속성, 생명력 30% 증가까지 추가로 주고, 일마가 처음에 도발 걸지. 도발러가 두 명이다. 우리 형은 날뛰시면 된다. 이거지. 출발. 자, 엄청난 고인 특집이 온다. 그 고인 특집 이름하여 킬선더 고인 특집입니다. 야, 도발하려면 다이앤으로 도발하지. 왜이마로 말... 아니야, 아니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우린 바로 수십 봅니다 봐봐. 킬선더 스킬 한번 간다. 감정까지 들어갈게요. 그건 어떤가? 쑥깍, 빡! 한번 터지고요. 크레이지, 크로미너스, 빡! 와. 자, 길선대야, 너한테 영광을 줄게. 얍! 착! 오, 최후의 불꽃 뽑았어요. 봤나, 방금? 길선대가 뽑은 거야. 풀업, 얼티민 형님의 최후의 불꽃을 뽑아버렸고, 그리고 캐릭터들에게 감전을 넣어놨다. 자, 너가 턴끝나때 빠직한데, 이제. 긴장해보세요, 한번. 갑니다! 어? 갑니다! 빠직! 1200, 어? 감전 딜 1200. 많이 놀랬죠, 여러분? 나, 야, 야, 트위그 아직 안죽 트위그 죽으면 도발 끈다, 임마가. 오케이? 트게 되겠노? 감전을 한번더거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해봐. 촥! 자, 우리, 얼티민 형님. 얼티민 형님, 최후의 불꽃 하나씩 끄고 있어요. 이 찌밥 자식들이. 촥! 최후의 불꽃이 하나씩 꺼지고 있다. 오케이? 개쫄이제 지금 이게 고인 특집이라고? 얼티밍이 형과 함께라면 누구든 고인 특집이 될것 같긴 한데 고인 특집 신청 봐봐 나 해줄게요 얼티밍이 형과 함께라면와형 잠깐만요 어저형 마지막 거가 있구나 오 됐나 쎄네야 감전 들어가감전 계속 들어가는 거야 개무섭제? 다이애나 우리 형님 스택 몇이야? 2네? 그래도 이거 타단 당황하기 전에 2성 써야 될것 같아 자 가봅시다 형님 형 가능하시겠죠? 형님 잠깐만요 뭐 우리 형님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 이것들이 진짜 뽀뽀뽀뽀 빡, 크단까지. 오케이? 이거는 얼티미형 영상 아니에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라. 길선다 고인특집이에요. 길선다 지금 얼마나 엄청난 역할을 했는지 봤습니까? 첫째, 얼티미 형의 체험의 뽑을 뽑았다. 둘째, 적들에게 1,700씩 주는 엄청난 감정을 입혔다. 셋째, 얼티미 형을 잡아버렸다. 됐나? 이 정도면. 야, 이거 오늘 좀 자극적인데? 이거 봐봐. 삼성 떴다, 야. 야, 자극적인데? 자, 길선다, 네가 마무리 해볼래? 아, 아니다, 아니다. 혹시, 큰일 난다, 우리 자. 야, 야 가자. 야, 니네 어느 정도가? 결정! 빡! 7 9 0 0 나오는데? 이거 찌박자섯들 이거 얍! 야7 8 0 0야니 궁이랑 이랑 차이가 뭐야 방금 자 궁이란 건 말이다 그그 이게 궁야 이거 너야고인특집 신청 들어와 야 우리 형이 있을 게네 자신감 확 올라가네 얼마든지 내가 해줄 테니까 어? 농계댁이야 조심해야 돼조금 났다고 혹시 수시다가 큰난다자 요럴 때 이제 우리 지금 길선도 댁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왜 도발이 두 개나 있어 야 이거 야 누가 먼저 필살쓰라 해볼까 아유 <웃음> 느낌 아예 여러분? 트윙을 좀 쳐맞으면 바로 길선거갑 뇌지의 중간 이렇게 하면서 어? 야 그 장면 곧 나옵니다 자 뇌재중갑 쓰는 장면 곧 나온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 필살이 만들었으니까 뇌재중갑 한번 해라 한번 해 뇌재중갑 야너 이거 농개는 설마 안 죽이겠지? 한번 쓸래? 써봐봐 농개는 안 죽을까 해서 <웃음> 농개도 못 죽이는 엄청난 딜을 보여드릴게요 봐봤자 24,000 <웃음> 전쟁인데 24,000 합이 7500 정도 그 정도 되나? 야 치보세요 한번 야 드디어 친다 뇌재중갑 봤나? 맷집 봤나? 이게 바로 길선대다 우리 옛날에 저 대단히 무서워했어요 그죠? 야 일마가 지금 감히 이제 그거 하려고 그러거든 트자 직입부고요 꽉크당 트자 부고요 오케이? 용기가 트지 죽으면서 궁게이지를 착 채워 드리겠지? 근데 어떻게 된다? 으아아뻥 트자 부고 궁게이지 다 날라가고 이건 어떤가? 타다닥 이렇게 된다 오케이? 자이렇게 마무리 오늘 고인특집 성공적인데? <웃음> 형, 이거 얼티밋 덱 영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봤잖아. 아까 고인특집 이제의 중갑이고, 뭐. 이지박들이랑 가가지고. <웃음> 아 내가 이렇게 말할수록 얼티밋 리뷰가 되는 건가? 버팡 길선도 또한번 역할 한번 해볼게요. 봐봐. 어떻게 되느냐 면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일단, 얼티밋 형은 버프 안에 쌓아가면서. 빠바바바바. 카크단까지. 체온이 뽑고, 뽑히고, 도도도. 오케이? 자, 이제 또 이걸로 한번 가자. 어? 자, 이거, 길선더가 킬각 잡겠는데? 길선더로 얼티밀 형을 한번 잡는 시대의 명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치보세요. 예, 치보세요. 이건... 치보세요. 우리 도발이 다 끊어져 있으니까. 자, 이거, 여러분. 자, 야, 시대의 하이라이트가 나온다. 부합 한번 해주고. 탁닥 부합. 자, 길선더가 갑니다. 고인 특집. 촥, 촥크닥. 얼티밀 형을. 야, 길선더가 얼티밀 형을 잡았는데? 야, 연기 괜찮았나? <웃음> 길선더는 얼티밋 형 뒤에 딱 붙어가지고 자기가 되게 센줄 알아, 지금. 어머, 되게... 뭐 이거 뭐고, 이거? 어, 이거 뭐고? 사람이가? 뭔데? 어, 이거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건데? 이못 죽이면 우리 대삽되는 상황이네? 자, 길선더의 어깨에 달렸습니다. 길선더야, 잡아야 된다. 너희 못 잡으면 우리 틀난다. 까까까깡! 깡! 오케이. 일단 하나 불은 꺾고. 자, 형님! 빠바바바바박! 깍! 하고요. 자, 길선더 출격! 뇌수의 출격태워주지 얍! 추석! 알고 이거. 야 이거 어떡할거야? 치 보세요 우리 애들 단단하다 길선드 단단하다 빵! 빵. 어, 다 죽었네? 우리 길선도 기죽이지 마라 길선도 고인특집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얼티미 형이 날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얼티미 형 뒤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되게 센줄 알아 지금. 크레이지 프로미넌스 빵! 우리 형님은 뒤수습 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가끔 똥을 좀치려 <웃음> <뽕> 빵까지 <해. 뽕> 스펙이 상당하신 분인가 본데 이게 소생도야 이거 부통짜리와 <뽕> 이게 길순대야 너영광이줄 알아라 내가 보기에 AI같지 아마 AI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이거는 영광으로 알아야 돼 빠바바바박 <뽕> <뽕> <뽕> 쾅 엘리 또뭐하라 와, 이거, 야, 이덱 진짜, 야, 섬뜩한데, 약간? 섬뜩하지 않습니까? 살아났어요. 풀피로. 아무리 AI 상대라지만, 개찌밥들 데고 이거는 진짜 거의 독고다이거든? 아, 지금 내가, 그, 진짜, <웃음> 내 본심이 나와버렸구나. 거의 얼티비 형님 독고다이인데, 지금 이게. 이게 되네. 길선도 정말 한게 뭔데, 저거. 지가 뭘 했냐고. 라는 멘트를 여러분은 지금 기억이 삭제된다. 알겠지? 기억 삭제되고. 놀라운 코인 특집이 왔다. 길선도. 뭔데? 방금 35만 6천이었나? 야, 개쫄이네. 야, 이거 이길 수 있겠나? 왜 계속 이득이야 무서워 죽겠네, 진짜.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가 있다. 자, 길선도 출격. 로미너스 버버벅벅 한번 치놓고요. 버프 하나 받고 들어갑니다. 쭈쭈쭈쭈쭈. 못 죽겠다. 못 뭔가 투급이 대단한 걸로 봐서 못 죽일 것 같아서 아, 길선도 스킨이 나오기도 전는데 내가 못 죽겠다 해버렸는데 사람이다 길선더도 분위기 보면 몰라 형이 뭐하고 있는지 살살 좀 해주세요 야 봤나 우리 맷지 내가 보기 생철이신 것 같은데 투급이 아까 조고 생철 얼티미이지 않나 자 돌리네요 괜찮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드디어 길선도의 위력을 보여줄 때가 됐어요 이렇게 가고요 뇌제 중갑 한번 할까? 뇌제 는거안 해도 되긴 한데 지금 <웃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합시다 이러면 트위고가 혹시 죽어서 사태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누가? 자, 뇌제의 중간. 딱한번칼딱 들었어요. 이걸 한번 치봐라, 이거야. 야, 한번 치봐봐. 어, 가드가 줄 테니까. 이게 바로 길선드다. 그치. 치보세요. 자, 길선드 보이죠? 지금 맷집. 맷집 보입니까? 인내율 되게 높고. 우와, 삼성이다. 자, 막아있다. 빠바바바박. 아, 뚫려버렸네. 뭐 레이저가 날라오네 아, 쩔이라. 개쩔리네야 잠깐만. 야, 큰일 났다. 야. 아 이게 야트위고 패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세 개, 네개 받고요. 뻥 가고.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 입장에서 지금 이대가테지면안 되지. 큰일 나. 와 이거 잘될것 같네요. 들어갈게요. 미안합니다. 뻥 124발. 프로비시네. 저깐 프로비시야. 총아! 봤죠이트위고의 이 능력 자 한번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얼티비형세 번의 기회인데 우리 만만치 않아요 야, 이, 이 판은 진짜 찐으로 세게 나왔는데 진짜 뭔가 가슴이 꽉 차는 그런 판인데 자 오네요 빠바바바바 왜 사람맞았는데왜 절로 쑤시노 내가 보 볼게 한 장이라도 빨리 죽여서패를 하나라도 덜 쓰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되나 이제 끝났다 그죠 체크 웨이트자 인사 한번 먼저 좀 드릴게요 아이고 <웃음> 아이고 아이유 아이고 잡으고잡감사아니다 제가 이게또이뢰를이한것이아 근데 이게좀반갑습니다 멋진 경기 감사합니다 야 이게 오늘 고인특집 성공이다 그죠? 여러분 고인특집 신청 들어와봐